안녕하세요 예쁜남자 프리드맨 입니다 오늘 메뉴가 먹어기어서이 블랙 뭐지 이름? 이름 자막으로 써야될거 같은데 에이, 블랙 보고랑 불고기 보고를 준비했어요 감자도 준비했고 마실거는 돌장 콜라 이 모자 있잖아요 우즈베이 정도 그 옛날 모자예요 그래서 이 모자 쓰면 모든 우즈베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오랜만 All so. right. 옛날에는 저열 개? 열개 정도 햄버거 먹을 수 있는데 요즘에 많이 못 먹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세개 먹고 배불러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